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주산 1일 1주산 3일 차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보수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보수란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수 입니다 예를 들어 1과 1의 보수는 9 4의 보수는 6 3의 보수는 7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 9와 8의 보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9의 보수는 1이죠. 8에 대한 보수는 2입니다. 자, 그럼 주사 놓겠습니다. 털고, 엄지검지 뽀뽀. 먼저 5를 놓겠습니다. 5. 3 놓겠습니다. 3. 더하기, 여기다 9를 더하겠습니다. 자, 9를 더할 수 없죠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보수 1을 빼주고요. 자, 또 9를 더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다 9를 더할 수 없죠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또 구를 더해 볼까요 구를 더할 수 없으니까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만약에 90을 더할 거예요 90은 1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죠 그럼 90을 더 해야 되는데 더할 수가 없어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래서 125자 보수는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입니다 다음 8에 대한 보수해 보겠습니다. 먼저 7을 놓겠습니다. 자, 7에다가 8을 더하겠습니다. 자, 여기 1의 자리 8을 더할 수 없죠? 2밖에 안 남았네요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8에 대한 보수 1을 빼 주고. 그렇 거기다 3을 더하겠습니다. 3에서 다시 8을 더해 보겠습니다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 주고. 섞어 볼까요? 9를 더하겠습니다. 더할 수 없으니까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9에 대한 보수 1 빼주고 알겠죠? 자 그럼 80을 더해볼까요? 자 10의 자리 30밖에 없네요. 80을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래서 111, 115자 알겠죠? 자 보수 두 수를 더해서 10에 대한 수이면서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. 보수는 쉽게 할 겁니다.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